안녕하세요. 님들 전업투자란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전업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님들이 주식의 본질을 아시고 그 자체를 즐기시면서 좀더 주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주식투자를 즐기시길 바래요. 제가 얘기하는 주식에 관한 내용들을 통하여 추후님들은 스스로 주식의 본질에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식에 대해서 아시게 된다 해도 결국 주식은 확률이라는 결론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결과는 같다 하더라도 주식의 본질을 어렴풋이 남아 알게 되신 분들은 엄청 큰 삶의 변화를 겪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업투자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직종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의 매매로 돈을 버는 기법이 있어야 하겠죠 상황과 따라잡기를 하던지 하한가 매매를 하던지 뉴스 매매를 하던지 저점지지 매매를 하던지 입형 매매를 하던지 가네요 대부분의 전업인은 돈을 벌지 못하고 귀중한 원금을 까먹기는 필수이고 또 빚을 내서 아주 혹독한 시련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분명 꾸준히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한 것은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들일수록 주식은 아무도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는 것이 폭념으로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못한다고 남이 못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아셨죠? 전업투자자는 큰 대박을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전업은 투자금 3천만원으로 월 20% 내외의 수익을 내면 월 6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가고 정년이 없는 말 그대로 전문직 종사자 못지 아니하는 수입원이 되는 것이 전업투자자입니다. 전업투자를 하기 전에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이죠. 첫 번째로 소액으로도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꾸준한 수익을 낼 기법도 없이 전업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 종각에서 호떡 파는 할매는 찐빵을 안 팝니다. 오로지 호떡만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챙긴답니다. 대치동 은마사거리에서 쓰시바하는 김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남대문서 해산물 장보고 5시만 되면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은행 다니다가 정년 퇴임한 전직 지점장인 김씨는 스크린 골프장이 돈 된다고 해서 투자하다가 돈 날리고 또 만두 가게 하다가 돈 날리고, 또 여기저기 창업 아이템 찾아서 다니고, 이제는 이대 앞에서 노점상을 차린답니다. 주식 투자에서 돈을 꾸준히 버는 고수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기법, 단일화된 기법이 있습니다. 고수들의 매매 기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하수들은 기법들이 무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강연회, 저 강연회, 이 카페 저 카페 다녀서, 알고 있는 기법이 아마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은 못 벌더군요. 그 다음으로 뭐가 있을까요? 정신력이요. 체력이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강인한 정신력과 거기에 따르는 체력을 가져야 합니다. 님들, 전업투자자는 외로운 직업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으로 오고 가는 돈들이 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주식 매매로 손실이 나도 수익이 나도 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에게는 외로운 직업입니다. 장시간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운동이 부족함으로 전업 생활을 오래하면 허리 통증, 생리통, 오십견, 배불뚝, 성역 저하 등등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장이 마감하면 바로 컴퓨터를 끄고 가까운 산이나 공원으로. 20대나 30대는 달리기, 조깅으로, 40대나 50대는 가까운 산으로 등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심력을 키우는 데에는 걷기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외로움, 공허감을 떨치기에는 마음 맞는 동호회 가입하거나 수익나는 전업인들을 사귀셔서 주말엔 모임도 가지고 가족 동반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대부분 손실나는 전업투자자들은 주식장이 끝나면 바로 소주에 취해서 손실에 취해서 처 자빠져 잡니다. 그리고 밤 8시나 9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눈치가 보이니 담배 한갑 사서 가까운 pc방에 가서 손실본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서 욕하는 글들을 쓰고 기분풀이 한다고 합니다. 님들 설마 이게 맞나요? 아니지요? 아니겠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